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각을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라고 노력을 할까 적게 일을 하고 많이 벌, 벌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어? 왜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장소랑 체력과 재료와 시간을 잘 요리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이런 요소들이 한정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자, 기술력도 나왔다. 정답. 기술력도 정답. 자, 또 다른 정답. 16살이나 21살 정도 되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런 풋풋한 귀여움은 예, 성실함. 성실함도 예 귀여우니까 제가 적어줄게요. <웃음> 이 귀여운 정답. 뷰티 크리에이터의 성실함도 정답이지.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답을 이제 한두 개 들어봤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정답이라고도 안 할게. 제 생각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볼게. 똑똑한 사람들은 연습량. 아이이 귀여운 정답들을 자꾸 연습량. 연습량도 성실함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첫계일을 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첫 번째 적어놓은 게 영어로 b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놓은 게 i se 그리고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인베스터, 그 다음에 S는 셀프 엠플로이, 그 다음에 E는 그냥 엠플로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게 진짜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죠? 아까 나왔던 귀여운 정답들은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을게요. 성실함. 마음속에 갖고 있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냐면 직업의 사분면이라는 원래 도표가 있어요. 직업의 네 가지 분면, 네 가지 직업의 나눠짐이라는 이제 그림을 제가 그린 건데, 자, 비즈니스는 사업가, 사업하는 사람. 자그 다음에 인베스터 인베스터는 이제 투자자 투자자 사업가 투자자 자그 다음에 셀프 엠플루이는 자연먹자그 다음에 인플루이는 자영업자에서 셀프가 빠졌죠 그러면 영업자라는 뜻도 되고 종업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I S E 이렇게 나눠진다 자 우리 아까 뭐 얘기하고 있었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었죠 시스템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사업가 투자자 자영업자 종업원 자이네 가지 직업군에서 이 시스템에 관련된 직업군은 어디일까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B예요 I예요 S예요 E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현재 이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자, 참고로 그냥 이제 얘기를 해 주면 beauty creator 라고 이제 아이디가 있잖아요 creator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자 creator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i 가될 수도 있고 b 가될 수도 있는 거야 참고로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미용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턴인가요? 디자이너인가요? 아니면 미용실의 원장인가요? 아니면 미용실의 원장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인가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에 속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 대부분 종업원이겠죠? 원장님 계신가요? 여기? 원장님, 이제, 부끄러워서라도 얘기 안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엠플루이 종업원에 속하는 거 맞죠? 응. 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종업원에 속할 거란 말이야. 아. 자, 왜 시스템을 얘기하다가 또왜 이상한 얘기를 또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디 쪽이든 여러분들은 나중이든 지금이든 중간이든 이네 가지 안에서 놀게 돼요 어 나이를 먹던 나이를 먹지 않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원장님이나 투자자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엠플로이 종업원에 속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일단은 그러면 아까 시스템 얘기를 했잖아요 시스템 자 그러면 나는 시스템에 혹한 사람인가 a 그 다음에 b는 또 뭐야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인가 자, 계속 듣고 있는 분이죠. 뷰티, 율률. 나는 현재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현재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다.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지금. 아무래도 시스템을 만드는 쪽보다는 만들어진 시스템에 속해져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미용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 다섯 글자. 미용실에 관련돼서 이 시스템을 대변하는 거의 똑같은 단어가 다섯 글자가 있어요 다섯 글자 어, 이 다섯 글자 나는 시스템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냐 어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미용실에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쭉 얘기를 해보면 미용실에서 대표적인 시스템의예 다섯 글자는 뭐가 있냐면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음. 뭐 아웃백이나 외식업종에서도 프랜차이즈를 얘기하지만 미용실에서도 프랜차이즈가 있죠 자 그럼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야 이것도 시스템이란 말이야 누가 만든 거?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먼저 앞선 사람이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 한 가지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있어 왜 그게 시스템이냐면요 종업원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 다음에 내가 겪어왔던 것 중에서 잘 됐었던 잘 됐었던 방법들을 똑같이 따라해서 나처럼 움직이게끔 만들어놓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자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어 준호에어 있죠 박승철헤어 있죠 박준도 있고, 이가자도 있고, 자크대상주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차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은 누구야? 창업자죠. 창업자란 말이야. 사업가란 말이야, 사업가. 자, 준호회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겠어? 강윤성, 강윤선 대표님이겠죠? 여러분들의 협력이라 같이 만들었겠지만 그럼 강현선 대표님은 대표면서도 사업가가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차홍에서도 차홍이란 프랜차이즈는 차홍 씨가 만든 프랜차이즈죠 그러면 차홍 씨는 사업가가 됐단 말이야 일하는 사람에서 종업원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분도 종업원에서 어디로 가서 사업가가 됐단 말이야 어? 사업가가 <웃음> 돼서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겠어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왜 나는 머릿속에 내가 했을 때 돈을 잘 벌었던 경험과 기술이 있어 근데 그거를 복사해야 되죠 복사기가 있어 복사를 하려면 복사기가 있어야 되고 복사를 할 용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들은 뭐야 다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시스템에 돈을 대줘서 복사를 하게끔 만들 뭐가 필요해 투자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사업가가 있으면 그 사업가의 시스템에 투자를 할 투자자가 필요해 그쵸? 그 다음에 사업가의 아이템이나 시스템도 있고 투자를 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할까 종업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 근데 어떤 종업원 그 시스템에 맞춰서 똑같이 아니면 또 비슷하게 일을 해줄 종업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스템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냐 어.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있죠 뭐가 남았어 자영업자가 있죠 어? 이 자영업자는 뭐야 규모나 크기가 다르지만 나만의 시스템을 스스로 갖고 영업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영업자의 자는 스스로 자자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무슨 단어 셀프라는 단어를 쓰죠 스스로 종업원, 스스로 영업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규모나 크기는 좀 작지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규모 단위로 일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시스템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샵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받는 이상은 아직은 자영업자의 수준도 아니란 말이야. 종업원일 거란 말이야. 그쵸?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이 불러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간략하게. 음. 자 미용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말고, 쉽게, 가장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의 한 가지를 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음, 메인제가 있어요, 메인제. 그죠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메인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프리제로만 계속 일을 했겠죠. 그쵸? 메인제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1대1 맞춤 시스템이다. 메인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자, 디자이너 선생님이 인턴 분, 이제 파트너를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 줘? 내가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또는 똑같이 해서 내 손님들을 안심하고 시술 안심하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미용실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1대1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어? 그쵸? 그러면 그 당시에 기술을 가르치는 디자이너는 그 당시에 사업 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간판을 걸고 나가서 크게 하지는 않더라도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 어떤 시스템? 손님들한테 종업원 시절 인턴 시절부터 해서 디자이너 때까지 겪었던 경험이라는 게 있을 거고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노하우가 무슨 뜻이에요?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노하우가 있단 말이야 그 노하우를 어떻게? 인턴 분들한테 파트너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왜 나랑 똑같이 해야지 손님이 불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메인제를 하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 시스템을 구축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왕 하는 거잘 해야 되겠죠. 잘 한다는 뜻은 뭐야? 잘 가르쳐 줘야겠죠. 그 다음에. 잘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고 잘 이끌어 줘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잘 따라오겠죠 어. 메인제도 하나의 그래서 시스템이고 메인제에서의 디자이너는 이미 작은 사업가로서 일을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는 사업가랑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턴이나 파트너 분들은 어떻게 돼? 어. 일단은 종업원이죠 근데 가장 좋은 기회를 얻는 거잖아. 어떤 기회? 디자이너 선생님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저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손님을 영업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 바로 옆에서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둘 다한단 말이야. 어, 그렇죠? 그래서 인턴 때부터도 이 시스템 구조를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디자이너가 이제 가르쳐줬던 노하우나 디자이너한테 배웠던 시스템보다 더 많은 시스템을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디자이너 때 또는 매장을 차렸을 때 펼치려고 계획을 인턴 때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턴이나 파트너 분들도 이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스템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죠?